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고혈압 병력자가 계단에 미끄러진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신비대 소견에 따라 급성 심장사 가능성이 있다면 상인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 가단 500373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피보험자 2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피보험자 2는 심장 급정지에 의하여 사망한 것을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체온증에 의한 자구력 상실 등 무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저체온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저온과 저체온사 할만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관측한 기상자료에 의하면 기온이 18.5도 정도이고 당시 풍속은 측정에 사용되는 푸향계가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도에 해당하며 법의약서 기재에 의하면 4도 내지 9도의 수온에서 인간이 한두 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2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염두에 두더라도 당시 기상조건이 저체온에 의해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상조건에서 그 자체만으로 자구력을 잃었다고 단정하기에 비읍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인 중등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3분에서 53분가량 외부에 방치되었다는 것만으로 망인이가 저체온사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검 결과 망인은 심장 중량이 465g일 정도로 상당히 심한 비례 상태였는 바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으며 이는 탈랭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환경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사망원인을 저체온사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이의 상해 또는 사망원인이 이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귀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